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은 이 시장에 주목을 한눈에 받고 있는 이 에코프로 관련된 이차전지 관련주 다섯 종목 그리고 삼천리와 금양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코프로가 관련된 이차전지 분야의 대거 금요일장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정도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 그래서 앞으로 이 이차전지 관련된 종목 들 를 통해서 어떠한 섹터를 좀 살펴봐야 될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전주 라고 지금 어 시, 이 세간에 이제 많이 얘기하고 얘기가 나오는 이 삼천리와 금양을 비교를 했을 때이 금양은 어 지금 뭐 작년도에 529원에 적자를 낸 회사고 이 평균 pbr 은 22.88배의 높은 p b r 을 받고 있습니다 높은 밸류 그리고 부채는 100%, 시가총액은 3조 9천억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리 10만원대에서 이제 반등을 했죠. 그리고 22% 급등을 했고, 얘는 작년도 1 2 0 0 0원을 벌면서 퍼는 13배, 그리고 0.42배 수준의 PBR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는 이제 200%대, 시가총액은 1조가 넘었던 시총에서 이제 2조대에서 거의 6천원대까지 완전히 이제 폭삭 망했죠. 이 평균은, 이 가스주 평균 P, P, PBR은 0.5배입니다. 금양같이 2차 전지주 평균 PBR은 3.9배 수준입니다. 상당히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게 금양이고, 또뭐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이지만, 이 시가총액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천리를 보시면, 이 시장 겸일 1위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겸일 1위고, 경기도 인천에 330만 가구에 공급하고 있는 이 우리나라 대표 도시가스 업체고 지금 이 출발할 때 22년 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이 거래량 수준을 보시면 2만9천주 정도의 낮은 거래량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9만 원대에서 91,500원대에서 10만 원대의 이 라운드 피겨 가격을 돌파하면서 서서히 이제 상승을 시켰습니다. 거의 뭐이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죠. 이 주봉상의 오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계속 이제 상승했던 종목이고, 지금 그, 이, 이런, 그, 작전주라고 불리는 종목은, 어, 기획하는 기획자, 설계자가 있죠. 그리고 쩐주, 물주가 있어야 되고, 또 내부자의 도움이 없으면 이걸 올리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이게 예. 그리고 또 중요한 또 매스컴이죠. 이런 뉴스나 이 호재라든가 뭐 이런 뉴스를 또 계속 내보내거나, 또 이런 호재성 공시를 해줄수 있는 또 이런 매스컴을 등에 업어야 또 이렇게 상승세를 또 이어갑니다 이 하지만 또이 삼천리 같은 경우는 원체 거래량이 적었기 때문에 이 뉴스에는 잘 드러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내부자의 매도가 있었죠 그리고 또이 이렇게 대주주 지분이 높은 종목이죠. 60%가 넘었었던 종목입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쪼그라들어서 이제 60%, 대주주 지분이 현재는 60%대 그리고 유통주식수가 240만주 정도밖에 안되는 극소주가 유통되는 주식이었습니다. 얘가 1월달 만에도 시총이 3,700억에서 출발해서 5.7배를 상승하면서 52만원대까지 급등을 시킵니다. 이때가 이제 2조가 넘는 시총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러면서 내부자의 매도 또이 공매 세력 중에 누구는 이제 크게 이득을 봤을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작년도 순이익은 667억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이런 급락을 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뭐 작전 이런 조사가 들어왔지만 실제 요때 들어갔을 때는 어뭐 가치 투자 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밸류를 가지고 있었을 때였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 금양의 사업 내용을 보시면 원래 이 발포제 생산업체 입니다 이 발포제는 매트라든가 벽지 바닥재 신발 등에 쓰이는 또이 발포는 뭐 발포를 하기 때문에 단열성이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재죠 그리고 이런 생산업체지만 또 2차전지에 들어가는 지루코늄또수산화리툼 원통 어, 2차전지, 원통형 2차전지, 콩고리툰광산, 수소연료전지, 이런 각종 뭐 이런 그 좋은 어, 이런 테마 재료에 묶이면서 이 주목받고 있는, 주목받으면서 이제 계속 큰 시세를 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매출 비중을 보시면 2차전지, 뭐 원통형 이런 데에 매출은 거의 없습니다. 매출 전체의 67.6%가 발포제에서 발생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테마주로는 정치인 관련주인 이 오세훈 관련 주로 또 움직이는 종목은 또 금양입니다 경우는 1월달에 4900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5 0 0 0 원대에 이 라운드 피겨 가격을 돌파하면서 계속 이제 급등해서 이 9만원대까지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총은 현재 3조 9천억대에 있습니다 66,000원 가격되고 이얘 같은 경우는 지금 대주지지분 49% 5 0대 유통 주식수는 3,200만 주죠. 뭐예보다는 훨씬 240만 주밖에 안 되는 거래량이지만 유통 주식수지만 얘는 이제 3,200만 주. 그리고 18배를 상승을 시킵니다. 1년간에 18배를 상승시켰고, 지금 뭐얘 같은 경우는 뭐 서서히 하락한다면 이 조사를 받지 않겠죠.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 또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많은 참여자들이. 이이 어, 이, 금양에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314억의 적자를 냈던 회사지만 시총으로는 뭐 상당히 큰 시총을 가지고 있죠. 본사의 위치 본사의 전경은 이제 요런 어, 이 본사 전경의 사진이고 어 3조대 기업의 이 본사입니다. 그리고 이 금양의 금양과 거래소의 시가총액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금양은 강원랜드보다 어 이 약간 낮습니다. 약 1,000억 정도 낮은 이 수준에 있는 시총이고 한미 금호석유에 비해서 이제 약간 낮은 수준이고 SKCGA GS 코에보다도 이 이제 높은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종목들 금양이라든가 3천 이 특징을 보시면 라운드 피격 전 가격이 였죠5천원 돌파, 또 10만 원 돌파하는 순간 이제 계속 상승세를 보였고 시총은 어, 두개다 이제 3천억대 수준 금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지분 50% 이상이었고 또 테마는 이제 도시가스 또 우크라 전쟁 관련해서 도시가스 가격이 이제 급등했었습니다. 작년 도부터 계속해서 이제 상승했기 때문에 어, 이거를 뭐 상승하면서 따라가는 밸류가 이제 높은 밸류를 받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이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이유는 이제 단기간에 급락을 하면서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거죠. 세력이 좋아하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시총이 낮으면서 이런 대주지 지분이 낮고 또 라운드 피겨 가격대에 금방 있었던 종목이 거의 먹잇감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테마도 이제 적당히 불었던 이 도시가스주였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는 지금 요즘 이제 핫한 테마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너무 과하게 지금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은 금양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상승률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덕양, 오늘 17.68%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지 5% 대에 한솔이 V1, 그리고 에코프로가 단, 한 10% 이상 급등했다가 이제 다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펄을 보시면, 이제 얘네들은 이제 이지나 V1은 적자기업이고, 작년도까지만 해도, 덕양이나, 덕양은 이제 퍼 12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부채는 여기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높은 이제 488배지만 시총으로 보시면 이제 1000억 원대죠 이렇게 어, 덕양 이지 부유원택은 이제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놈은 에코프로 19조에 거래되고 있고 PBR은 지주사지만 14.43배 어, 상당히 이제 보기 힘든 PBR입니다 지주사로서는 지주사는 대체적으로 1배 미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의 그 배당금 수령으로 이 수익이 나는 회사기 때문에 수익으로 잡히고 또 매출도 더블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이 자회사들과 그래서 항상 낮은 밸류를 받지만 이 에코프로만큼은 시장에서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종목들 한번 특징을 보시면 덕양산업은 자동차 부품, 인플레 감축법 수혜주, 2차전지 방열 관련주, 반도체 배터리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가 주업이고 유럽의 어, 유럽의 BMA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미국 조지아에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 덕양입니다. 그래서 에, 인플레 감축법에 수혜주죠. 그리고 이 지금 뭐 구, 국산 방열 송, 솔루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c g i 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국책 사업으로 열폭주죠. 이 배터리, 2차 전지, 빼빼 배터리, 열폭주에 대한, 안정성, 향상을 위한 팩 시스템 개발, 구축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 이 더향은. 어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면, 얘 평소 거래량은 이제 5만 주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래. 5만 주 수준에서 5개월간을 이제 장기 횡보 중이었죠. 그래서 요, 요 때가 이제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요때 한번 이제 그 뉴스를 한번 나, 내면서 요이 배터리 협력사로 지정이 됐고 또 SES입니다, 예, 이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리튬 메탈 배터리 양산 시 수혜가 기대된다는 이유로 한번 급등을 해서 사한가를친 이후에 계속 이제 뺐죠, 이러면서 이 개미털기가 이제 요때 이루어졌고 그 뒤로. 이 거래를 한번 터뜨리면서 단기간에 두배를 상승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SES는 차세대 배터리로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 중간에 있는 반고체 배터리 얘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SES입니다 그리고 이지 산하철 페라이트 히토류 전기차 모터 관련주 산하철 세계 1위 기업이고 이 산하철은 페라이트 업체에 이 산하철, 이페라이트의이산화철이 사용이 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는 모터 관련주 또히토리 관련주로 계속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도 평소 거래량은 2만주에서 거래됐던 종목입니다. 1월 11일 날 2차전지 히토리 주로 부각받으면서 한번 급등을 시켰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2만주 거래되던 놈이 400만주를 터트립니다 그리고 두 달을 횡보하면서 이제 매직 기간이 있었죠 그 뒤로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급등을 시킵니다 현재는 22,000원과 16,000원 박스권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솔케미칼 2차전지 음극재 관련주 과산화수소 관련주 3D 랜드 반도체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회사 테이펙스 예, 지분을 45% 보유하고 있고, 2차 전지용 테이프, 응극제 접착제, 바인더를 출시한 기업이 테이펙스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또 장수명 SI 응극제 기술 양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한솔 케미칼입니다. 과산화수소 국내 1위 기업이고, 이매출의 전체 매출의 30%를 과산화수소가 담당하고 있고, 이 과산화수소는 이 반도체 불순물 제거에 사용되고 있는 재료가 이 과산화수소입니다. 얘도 추세는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고, 한번 급등하고 또한달 넘게 조정, 또 서서히 상승시키고 또 조정, 또 요런, 요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평소 5만주에 거래되고 있고, 또 반도체 전공정, 뭐 반도체 얘기 나오면 한 번씩 요렇게 급등을 시킵니다. 거래량은 이제 9만주에서 거래되고 있고, 어, 세력의 뭐 흔적은 뭐 보이지 않는 종목은 한솔 케미칼입니다. 뭐 요런 종목들은 이렇게 단, 요런 흥, 매집의 흔적이 좀 보이죠. V1 원 e OLED, 2차 전지 검사 장비 관련주, 로봇 관련주,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입니다. 여러 테마에 이렇게 갈려있죠. 어, 얘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 이 LED, OLED, 암흔, 아픈 검사 장비 공급 업체고,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장비, 또 검사 시스템, 어, 요, 요런 개발 장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또 검사 장비주, 또 LCD, OLED 관련주로 또 움직이는 종목은 구이원테입니다. 지금 시스콘의 3자배성 유상, 유상증자 결정 그 공시가 있었고, 그때 한번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때 거래량을 800만 주를 터트린 이후에 그 뒤로 이제 거래량은 이제 50만 주 수준에서 계속 이제 야금야금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 그또 OLED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얘는 지주사죠. 어 미세먼지 저감, 온실 온실가스 감축, 환경 사업 또 2차 전지 에코프로 BM 있죠. 자회사로. 어 그리고 지금 얘는 평이 1월 달에 22년 1월 달에 약 50만 주때의 평균 거래량이 50만 주수준이었죠 최근에는 이제 200만 주, 300만 주, 400만 주까지 이제 터트리면서 최고가 80만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오늘 또 금요일장에서 상승을 했지만 윗꼬리가 달면서 요 거래량 수준을 넘지를 못하고 어 지금 꺾이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봉 자체가 이제 쌍봉의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 80만원대를 어 돌파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이제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주체를 보시면 외국인이 단타를 하고 있죠 주로 여기를 보시면 뭐 4만 주 팔고 사고 다음날 팔고 12만 주 사고 다음날 팔고 이런 단타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 기금은 이제 꾸준히 매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지금 다시 추경 매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코프로 BM의 지분을 에코프로 회장 가족이 600억 원어치 매각을 했습니다 25만에서 원 30만 원대에서 차익 실현을 하면서 600만 원어치에 600만 원을 자금을 회수를 했고 또 에코프로 BM 대표가 5억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뭐 확률적으로 고점일 가능성이 높죠. 이후로 뭐 한두 달가량 더갈 수도 있습니다. 가는 종목도 실제 있고 하지만 대규모 이 600억이 뭐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정도 매도한 규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에코프로 BM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한번 잘 살피면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주사들의 시총을 한번 간단히 비교해 보면 에코프로의 현재 19조대의 시총을 가지고 있고 얘는 신한지주 LG 또 하나금융지주 SK 이런 지주사들의 지주유사들을 다 뛰어넘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신한지주 퍼네배 수준이고 8천 원 정도를 벌고 있고. 12,000원, 뭐 11,000원, 14,000원 정도를 버는 회사에 비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1,300원을 벌었습니다 퍼 수준이 이제 500배 수준이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이제 고성장 기업은 100배 수준까지는 용인을 해주지만 이 500배라는 얘기는 앞으로 5년치를 다 땡겼기 때문에 이 땡겨서 만들어진 퍼죠 그래서 잠옷, 또이퍼 자체도 이제 유지를 해줄 수 있을까 또 PBR의 이 지주사 중에 14배 정도 이렇게 높은 그 밸류를 받고 있는 거는 극히 더물, 어, 드물죠. 대부분이 이제 영, 1배가 안 되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LG 전자보다도 이 시총이 높은 수준입니다. LG 전자는 17조, 얘가 지금 19조. KB보다는 이제 한 단계 낮은 수준. KB가 KB 금융이 20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기업이 에코프로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만약 100만 원이 간다고 얘기를 한다면 에코프로가 현재 이제 카카오나 셀트리온 보다도 높은 시총이 되는 거죠 네이버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입니다 어, 그 정도의 이 규모에 어울릴 정도의 이런 어떤 그 실적을 보여주면서 갈지는 어, 한번 더잘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주 중에 오늘 살펴보신 종목들 대부분 보시면 2차전지주지만 모터와 연관되어 있고 전기차 모터 전기차는 뭐 모터하고 배터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터 관련주들이 그동안 부각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 모터 관련 주또 자동차 부품주 현대나 기아가 좀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품주 단에서는 약간 좀 흐름이 좀 더디고 OLED가 삼성이 집중적으로 다시 이제 OLED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반도체도 삼성이 좀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반도체를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나 OLED 또 모터 관련주는 아직도 이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중에서도 또 요런 또 테마에 묶여 있는 종목들은 어, 앞으로도 한번더 지켜보면서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